아군이 네. 승리하였습니다. 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 시간 내 완전 파괴하십시오. 제 기준 3 0킬못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못한 거야, 그냥. 못한 거예요. 뭐 29킬, 28킬. 그냥 못한 거예요. 저는, <웃음> 저는 <웃음> 그 참아야겠다. 호나도 없네 계속. 야무죠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다시 킬 한다면 많이 들어간다. 아레키엔 베이비님 안녕하세요. 그 전판까지 쓰나? 했는데 제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웃음>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에 3 0개 무조건 성공하겠습니다, 형님들. 제가 너무 안 풀리더라고요. 지금 잠깐 좀 속이 제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이제 위가 아파요. 안 되겠어. 아군이 승리였습니다 스나 조금 이따 보여드리든 아니면 다음에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틀 동안 지금 스나 지옥에 빠져서 허독대고 있습니다. 여기. 아 진짜 예 승, 승부사의 어떤 기지를 좀 부려봤는데 안될 때는 또 인정할 줄 알아야지 오늘이 날이 아니다 <목소리> 아니 안돼 도 양념인데? 그러니까 힘을 제가 제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아시겠죠? 30킬에 저도 이렇게 안될줄은 몰랐거든요. 별격도고 뭐 30킬은 하루 안에 성공 못하면 바보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 기준. 근데 스나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두분다 양념. 불량이에요. 이분도 개박았는 데. 저도 돼 저도 돼요 데. 저도 돼. 저도 요 저도 데. 저도 데. 저도 데. 저도 데. 다다 데. 저도 캐스프하용그 나오자야? 패핑온 왔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돌게 그냥 들고 싶었어요. 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흥미가 있어야 킬이 잘 된다고 순환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돌게에 흥미가 있거든요. 이럴 땐또 아무 지게사주야죠 엠포황동현님 음. 추천 감사합니다. 종이 어서오고. 이 설치되었습니다. 오내 타고 싶 안돼, 다지 마세요 형들 어이. 저판까지 쓰나 들다가, 계속 20몇 필에서 머물길래, 오늘은 아인 같다 싶어가지고, 좀 내려놨다, 지금은. 트 오늘 바로 안 나오네. 오늘 나와야지 킬할 게더 많은데. 안돼 가야지, 뭐. 아니다. 이상하다니까. 아군이 패배하였어. 아까부터 사실 이상한 게한 번씩 세게 박혀. 황원이 님. <웃음> 그렇죠. 사실 그그과도이 있어요. 저격 일부러 한 이유가. 오나오 나와. 커머. 그렇지. Double kill. Kill. 어디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왜 우리 차안 가냐? 가박에폭 깔깔그랬다? 원래 깔라 그랬는데 제가 돌격...스나로 사실 킬이 어려운 이유가 제가 이렇게 쓰는 삥스킬이 있죠 근데 만약에 한한 한 발이라도 삑사리가 나면은 반뜨거나 삑사리가 나면은 오 스나는 웬만하면 죽었다고 해야 돼요 돌격한테 요즘 스포에서는 그래서 제가 개도를 많이 못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돌격이야 뭐 탄을 놓칠 이유가 없으니까 탄화수가 많으니까 이제 안전성이 좀 있죠. 그래서 돌비까지 어, 왔네. 아 꼬시 와란 됐습니다. 혹시 또잘 되는 이유 알려드릴까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제가 빙까지 가지 던지거든요. 스나는 어, 스나 될 때는 스나다 보니까 초반에 빙을 다 먼저 써요. 대각 빙이든 등의 패스 빙이든 빙을 다 쓰고 시작는데 <웃음> 돌격일 때는 일본은 아껴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폭도 좀더 섬세하게 까겠죠. 사람 있는데 예상해서 까고. 돌격이 킬이 잘 되는 이유가 이거? 아, 낀과 폭을 야무지게 또 쓰다 보니, 그렇게 되네요. 우리 돌아가. 꼬득이고 있거든요. 아직까진 조용하네요. 이제 살짝 살짝 고비가 왔네 이제 요럴 때실 잘해야 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모든 총 게임에서 스나라는 게 어려 어려운 거예요. 진짜 집중해야 되고. 놀면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죠. 그나마 제가 할수 있는 수준은 이게 소통하면서 스나 하기는 괜찮은데, 대란 키를 하려면은 소통하면서 하면 잘안 돼요. 졸격은 솔직히 놀면서 해도 괜찮은데, 물론 졸게또 핵샷 쏠 때는 집중해야죠 아 이건 좀애바인데 아니 이걸 아스 실같아 볼거야 아저 세이센스 저사람이 제가 위성에서 좀 많이 잡았었거든요 저한테 개..씨.. 시... <웃음> 욕했던 사람이야 저한테 저한테 막 이상하다고 해가 아니냐 제가 이따가 아, 리플 우리, 볼 거거든요. 저 사람 차시 좀 이상해서 만약에 본인이 제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 댄서 저 사람이 핵이다. 그러면은 채명이 되겠죠. 자기가 핵인데 핵을 계속 연속으로 다이 시키니까 저도 핵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죠. 조만간에 유튜브 올릴 거예요. 저 사람이 저한테 핵, 욕하고 <웃음> 방사로 욕한 거 극찬. 아그 형님 어서 오세요. 아니, 설을 안 하네? 계속? 아, 이거. 하트 감사합니다. 아니, 쪼문님왜 이렇게 안 죽어? 아 강종을 아 우리 작을 안 가네. 30개 봐. 3 0개은 했잖아, 일단. 아니 근데 30킬에서 끝나게 좀 아쉬운데? 나이스! 제발 이겨줘! 형들 화이팅! 이것만 이기면 돼. 나이스. 파이팅, 파이팅. 뭐하 아, 중저 뼈 오리 빙 인데, 이거... 아, 진짜... 저게 또 스트레스 어쩔 수 없네. 사연님, 안녕하세요. 나703 네, 마우스인데... 괜찮네요. 여기까지 갔다. 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래도 또제 피살기가 많은 가스가 또 있거든요?